안녕하십니까? TV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해더동에 있는 공시력고 수익률 높은 원룸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원룸 밑에서 촬영했습니다. 각지에 있는 원룸입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위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외부는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뒤쪽 원룸 건물입니다. 네이버 로드뷰로 촬영했습니다. 각지라서 양쪽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곳입니다. 건물 외관은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포스코와 가까워 공실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차장 뒤쪽입니다.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차장 천장입니다. 문은 자동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며 cctv는 7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타일은 아주 잘 붙어 있습니다. 2층입니다 각 층별로 방은 4칸씩 있습니다 2층과 3층에는 원룸 2개 미니 투 룸이 2개씩 있습니다 4층에는 원룸 2개와 정투 룸 1개가 있습니다 정투 룸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발장이 있습니다. 주방입니다. 올수리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인덕션이 있습니다. 보일러입니다. 주방과 보일러실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입니다.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도 올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방입니다.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도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으며 포스코가 보입니다. 정투룸 천장을 높이 올린 상태입니다. 옥상에 징크로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상세페이지입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습니다. 중계대상물의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지목은 대지입니다. 대지 면적은 180제곱미터 55평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도로는 8m와 4m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건축물 면적은 337제곱미터 102평입니다. 총층수는 4층입니다. 입주 가능일은 2023년 4월 30일입니다. 구성은 원룸 6개, 미니투룸 4개, 정투룸 1개입니다. 정투룸 구성은 방두개 화장실 한개입니다 사용 승인일자는 2008년 11월 5일입니다. 주차대수는 8대입니다. 관리비는 없으며 수도와 전기료는 별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정투룸 방향은 안방기준 동향입니다. 502호 옵션은 에어컨 2대 인덕션 2구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32인치 TV와 공유기가 있으며 브라인드가 5개 있습니다. 21년도 3월에 옥상 징크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2년도 4월 옥상 우레탄 방수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CCTV가 7대 작동하고 있습니다. 1층 출입문은 자동문입니다. 전체 보증금은 5,900만원입니다. 월세 총액은 425만원입니다. 수익률은 현재 11% 이상 나옵니다. 대출금은 없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이며 가격은 5억 2천만원입니다. 상호 지목공인중에서 대표 장지 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일호 95 등록번호 4202-1236 전화 010-248-70015